짜증날만 하니까 짜증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그 인과가 집행되는데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시다가 인과를 틀어버리면 돼요. 그냥 그래도 냥그그 사람 안 됐는데 짠한 생각 한번 내버리시면 자동으로 이게 또 바뀌어요. 결이. 그렇지 또 짠하지. 중생심이 되게 귀가 얇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렇지. 죽일 놈이지.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나 사람이. 그렇지. 이해되시죠? 중생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생심이에요. 그걸 믿고 막 따를 필요가 없고 어느 하나의 중생심 딱 붙잡고 이걸로 나를 대표하겠어라고 고집부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내려놓고 몰라고 지켜보면 기특한 막 기특한 생각도 지나가요. 그때 그놈 딱 잡아야 되는데 그 기특하지도 않은 놈딱 붙잡고는 아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잠깐 손 놓고 잠깐만 관망해 보세요. 그러면 기특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모르잖아요 사실. 나도 모르지. 아니라는 기라는 증거도 없지만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그러면 마음에 좀더 여유가 생기겠죠. 이렇게 잠깐씩 여유를 주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의 육바람일 경영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을 날마다 이렇게 경영하시면 여러분 십지보살도 다 이거 잘하는 양반이지 다른 기술 없어요. 내 마음을 얼마나 잘 꿰뚫어보고 본질을 꿰뚫어보고 참나와 애고 그리고 참나와 에고의 관계를 꿰뚫어 보면서 그 에고와 이 세계의 관계를 꿰뚫어 보면서 한수한수 한수 육바람에 맞게 작은 것부터 두는 거, 내 역량에 맞는 거, 너무 완벽한 거 바라지 마시고요 예수님이라면 잘 했을 텐데 예수님 아니시잖아요 우주도 그렇게 기대 안 해요 아닌 줄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진짜 기특한 거야 하는 그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역량이 늘어요 고정되어 있는 게아니요 인과가 쌓여서 늘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같은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될 생각하면 뭐 돼요? 왜? 내 허점밖에 안 보이니까 뭐 돼요? 공부를. 뭔 재미가 있겠어요? 공부 육바람 로트를 대하면 내 허점만 보이는데 쓰고 싶겠어요? 그래서 양심로트안 쓴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열면 두렵대요. 나를 보기가 두렵대요. 분명히 자기가 아는 거죠. 찐찜한 거 투성일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무조건 직면하세요도 아니에요. 역량 되는 것만큼 직면 하세요 무지를 좀 허용 하세요 좀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 한테요 오늘 내일 밤에 가셔서 괜찮으니까 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을 때 언제든 지적해 괜히 또 보살 심 동해 가지고 그러셨다가 여러분 못 삽니다 계속 지적 할거 아니에요 지적 하나만 들어도 빡치실걸요 누가 나를 너, 너한테 나를 평가하래 막 이러고. 이게 모르는 게 약입니다. 서로 말 못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다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꽤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지덕입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앞에 상대방 속은 썩었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죠. 그래야 다 알면 못 살아요. 꼭 필요한 건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분들이 인욕하시고 육바람을 써서 여러분이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이 자리 오시기까지 가족분들이 또 인욕해 주신 분들도 많죠 가족들이 육바람에서 여기 왔는데 가족이 인욕바람을 해서 여기 오셔놓고 가서 너네 좀 바람일 좀 배워 막 이러면 너 여기 이게 또역 잘못됐죠 이게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역지사지 해가는 게 육바람일입니다 어느 한때 내가 육바람을 좀 했지 하고 멈추는 순간 바로 이게 태보예요. 내가 육바람을 좀 하지 그때부터 태보합니다. 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안할거 아니에요. 방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중생심은요. 금방 여러분을 카르마의 어떤 업의 바다로 끌고 가버립니다.